네. 패션 카페가 이따가 카페 가려고 대박 원래 여기 꽃 피는 거였나? 근데? 진짜 봄된 느낌이 난다 벚꽃도 피고 이 예쁘네 기가 어. 훨씬 빠르니 먹지? k 세 u <웃음> 귀여운데? 근데 진짜 드라마가 신박하네. 훈훈한 투샷이래. <웃음> 계란을, 계란이 좀 뭉쳐져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중. 이거 마스크가 아동용, 아동용 마스크인데. 아동용 마스크도 괜찮더라고요? <웃음> 드디어 왔다. 어후. 간단한 거, 케이크도 있네. 어, 맞네. 응. 이거 먹을까? 어, 치즈 빼고. 이거. 좋아. 그러면 이거 하나 시켜서 같이 그래. 안녕. 친구 만나줘. 오늘 그냥 뭔가 노트북 없이 카페에 어. 있어 보고 싶어가지고. 음. 좋은. 책 읽을 거하고 그냥 수집하는 노트랑. 바람직한 거가바이어리를안쓴지 너무 오래된 거야. 나 밀렸잖아. 아이패드 나. 나나 나... 그렇게 꾸준히 쓰다가 밀려가지고 한번 아, 밀리니까 진짜? 쓰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나 진짜 오래됐어. 나 3월 이후로 안 썼어. 나는 그 꾸미는 그거 약간 비주얼 아 그런 쪽이니까 아 맨날 쓸 거다. 나... 아, 근데 맨날 똑같은 집만 하니까 주제가 너무 좋은 거야. 쓰다 보 고갈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웃음> 그래서, 어, 근내어 그래가지고 포기했지. 달력보면서 해야돼. 난다 까먹어가지고 나도한개 아, 없어. 쓸게 없어. 밥형 티라미수 오랜만인데? 응아 음. 오랜만인가? 아, 동생 생일 때 음. 동생 친구들이 아, 크림이 내가 먹어본 크림이랑 다른데? 응그지티라미수 음. 아니라 케이크인데? 그니까 크림이 약간 내가 생각한 크림치즈랑은 크림치즈가 아니라 아, 아 크림치즈 맛이 나긴 난다 조금 근데 생크림 맛이 맛있...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맞아 그... 이게 그 슈크림 안에 들어가는 그 음, 그거 있지 음. 그거랑 비슷해 오묘하네 응. 되게 오묘한데 맛있다 중독성 있는 응. 아나 진짜 이번 학기 너무 망한 것 같아 근데 나는 너무 망했어 이번에 이번이 제일 중요한 드라마 맞아 나도야 내가 이번 학기가 마지막으로 최대 학점을 듣고 이번 학기 이후로는 다 최소 학점이란 말이야 음, 나는 응. 다전공 때문에 그니까 러 나도 그래서 원래 심리 쪽을 배우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이 마케팅 쪽을 하니까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고 소비자 심리 소비자 행동 이런 걸 알아야 돼서 소비자 행동 분석 뭐 이런 거하고어 그거 <웃음> 맞아 그래갖고 심리 쪽으로 배워야 되나 생각해서 원래는 심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솔직히 심리라는 게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치 그건 그치? 완전 주 번점이고 어. 막그렇죠 내가 겪어봐야지 어. 알수있 뭔가 내가 이, 이거는 그냥 마케팅을 내가 진짜 해보면서 고객을 상대를 하면서 이거는 소득을 음. 하는 문제지 그냥 반지 이걸로만 봐봐 그래. 안되니까 내가 딱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 그냥 심리를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분석을 하는 게더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말은 안했지 A가 그냥 좀 돌해졌는데요 나는 시한테 이어진다 그쵸 그 점을 파고 싶었자 기은만 나빠요 그쵸 지동과 <목소리도> 8분간의 Bro. I should have, I should, I should have brought it. I should have brought it. b bring b r o you g h t d i d n t m e a n i t 나안먹은네 뭐 응. 하나 먹어. 맛있다. 음, 완전 <목소리> 부드러워. 음, 다 뜯네. 그치?